내가 누구게? 안녕? 내가 누구게? 나는 조금 전까지 사과였어. 너에게 먹히기 전까지 말이야. 내가 지금 어디 있냐고? 이곳은 깜깜하고 꾸불꾸불해. 바로 너의 뱃속이야. 나는 너의 입을 통해 내 몸속으로 들어왔어. 어? 어디로 가야 하지? 길이 좁아지는데 어? 호? 어? 부? 방금 소리 들렸어? 내 친구 빵구가 문 밖으로 먼저 나가버렸어 우와 나도 얼른 따라가야겠다 길고 긴 길이 지나 문 앞에 도착했어 뚝뚝 문좀 열어주세요 엄마, 나 배아파. 드디어 몸 밖으로 나가나 봐. 힘내라. 문이 열리고 있어. 한번 더. 봉담? 이야,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.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? 나는... 똥이야!